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요 책상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정말 놀라운 가격으로 가성비 급한왕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제 책상 그리고 지금 제 다리가 길어보이게 도와주는 이, 이 발맞침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먼저 이 책상과 발받침대는 블루밍홈 제품인데요. 저는 이 책상을 배송을 받고 조립을 하면서 놀란 건이 제품의 가격 대비 되게 튼튼해요. 튼튼하고 설명서도 잘 되어 있고 구성품도 되게 세심하게 보내주셨어요. 일단 설명서를 보면 각각의 나사들이 A, B, C, D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스페어 나사들이 음료별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. 그리고 드라이버하고 육각렌치도 들어있어서 우리 집에 공구가 없어서 나는 책상 조립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근데 드라이버하고 육각렌치까지 다 오기 때문에 집안에 공구가 1도 없어도 독립을 하는 세대여도 뭐 아예 우리 집에 공구 자체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조립하는데 하나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구성품이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요 나사를 보시면 지금 나사가 색깔이 튀지가 않잖아요 나사까지도 블랙 컬러로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립을 하고 났을 때도 나사가 튄다거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1도 없어요 그리고 얘가 가성비 튼튼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? <웃음> 네, 책상을 보시면 그냥 철제 요렇게 딱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X 자가 있죠. 그리고 저기 수납공간에도 X 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 X 자들이 철제 다리를 딱 고정시켜주면서 얘가 흔들림 없이 지지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. 이 제품이 저는 이제 수납공간이 2단으로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요 책상 외에도 그냥 수납공간 없이 심플한 책상인 그런 종류도 있고 그리고 이 책장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제품도 있고 게이밍 제품도 있는데 가격대도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라는 것도 되게 놀랍지 않나요? 그리고 왜 집마다 그 높낮이가 수평 물탈이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좀 기울어져 있거나 기울기가 좀 그런 집들도 있어요. 그런 집들은 밑에 발그 책상 발, 나사를 돌려서 위치를 높낮이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얘 수평을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품이 가로대이 너무너무 세심하게 만든 거예요. 그리고 또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거. 제 다리 밑에 요발 받침대는 저는 60cm의 요 블랙 위에는 가죽인 블랙을 선택했고 옆에는 레이톤의 패브릭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진짜 진짜 좋아요 일단 폭신폭신하고요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 키가 상당히 작으니까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이걸 올려놓았을 때 되게 편해요 왜 컴퓨터 장시간 하면 솔직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처럼 다리가 안다는 분들은 결국에는 악바다리를 해요 근데 얘가 있으면 다리를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 작업의 능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이고 자세가 편하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. 뭐 저도 컴퓨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라 항상 장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어깨도 뭉치고 다리도 아프고 특히 허리가 점점 많이 많이 아프거든요. 그런 분들은 요발받침대 한번 써보세요. 정말 정말 편하고 저보다 이제 좀 키가 큰 저희 신랑도 이걸 써보더니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라는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왜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발이 바닥에 안 닿았고 막 이렇게 되는 아가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요 밑에 이발받침대 하나 놔주면 훨씬 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일단 뭐 재택근무, 홈오피스 공간을 위해서 책상들을 정말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. 뭐 10만원대, 100만원대 정말 고가의 상품들도 되게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하지 막 걱정도 되고 고민은 되고 원래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까지가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실 텐데 가성비, 나는 정말 내 공간이 필요하고 너무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었으면 좋 침대예요.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